하이 앙! 앙삐르입니다. 이번에 해볼 컨텐츠는요, 제가, 어, 채널명이살 빼는 중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살 빼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죠.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운동, 영양, 휴식, 이세 가지인데, 어, 이번에 해볼 컨텐츠에서는 영양을 다뤄본다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 일반적으로, 흔히 여러분들 주변에도 많이 보시 편의점, 마트 이런 곳에 시중에 판매하는 제품들 중에 여러 가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만한 제가 직접 먹어보고 평가를 주관적으로 내 내릴 겁니다. 안 맞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안 맞는 거요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참고사항이 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볼 제품 이름이 뭐냐 여러분들 도뭐 아마 ECM송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Hi, hi, hi, hi, hi, 스에서 제작한 타이프로틴밸런스 액티브 맛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초코맛도 있긴 한데 뭐 그래도 기본 은 맛보는 뭐 초코맛이나 이런 다른 맛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뭐 그렇게 큰 차이점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을 안 켜버렸네. 요 뭐 그래도 내용물을 안에들어드리잖아흰 색깔은 아니네요 저는 흰 색깔 정도 될줄 알았는데 멸균색 약간 또 베이지색 이 사람의 살색과 비슷한 약간 베이지색 그런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은요, 그거 같아요. 그 분유 아시죠? 분유. 분유 <웃음> 먹는 맛 같아요. 어, 우유가 좀 들어갔다고 하네요. 말 그대로 뭐, 말 그대로 뭐 그렇게 거부감이 있는 맛은 아닌데 그래도 어떤 이런 맛이 비호감이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그냥 맛은 있는데? 흔하게 맛볼 수 있는 그런 익숙한 맛이다 특별하게 막 특출난 건 없다 그렇게 알고 계니다 그럼 여기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우연히 이 영상을 보게 된 시청자분들께서 다이어트에 몸이 될 만한 시제품들 중에서 이거 한번 먹어봐달라고 요청하실 거 있으면 댓글에다가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모 빠이종